대만의 무슨 차야 이게? 고 잘하는데 아주 쓰고 쓴디뭐 얼마나 쓰게 써, 써봤자 써뭐 한국도 한약 많이 있으니까 아 어, 그래? 응 조금만 조금만 쓰르시기 일과 직전이야 어, 아, 예. 너무 썩이 아파. 아, 가, 향, 향. 아, 이이 아, 니야이게 담배 한 번도 안피봤지만 담배 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아 진짜? 음. 담배 이렇게 했어? 그 그러, <웃음> 아 그래도 나는 오늘 멤버로 넘겨야 되는 거아니야아 그치, 그치. 자 대만 진짜 한번 가야겠다. 안돼. <웃음> 냉장고 안 돼. 아, 냉장고 안돼 있어? 알았어 알았어. 해요. 응. 먼저 청 음식 먹어보고 이거..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이거 대만.. 마이도 <웃음> <와이브> 안했잖 <안에서 웃음> 프로 대만에서도 홈플러 리고어 대만에서도 갈리고 약간 그 한증 맛.. 한증 맛 느낌이어가지고 한증 맛? 아 근데 음료수도 재밌었는데 난다재밌었어아 아, 아, 아, 나도 나도 본빛 상상도 재밌어. 먼저 먹어도 먹 이거 약간 원샷으로 먹어야 되는데. 아, 그래. 뭔데 이게? 뭐? 아 이게 그 뭐냐 차가 와가지고 바로 바로 때려야 돼. 아 이게? 어이 익숙한 오, 향기는 쓴 거야? <웃음> 확 먹어. 음, 맛있어. <웃음> 괜찮네. 어. 한증만한증만 그러니까. 한증만 마셔. 아 이거 익숙한 맛이네. 그 <웃음> 괜찮네. 원샷 해도 원샷. 나로 먹어, 안주 좀쓰 쓰네. 아니야, 아니야. 나눠 놓 돼. 나이 정도 쓴 말은 <웃음> 괜찮은데. 우와! 한만좀더 괜찮은데? 진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. 쓴 거는 맞아, 쓴거 쓴 맞는 맞는데. 못 먹을 정도는 어, 아니, 못 뭐. 정도 아니야. 못 먹을 정도 아니야. 못 먹을 정도 아니 <웃음> 아니, 이렇게 많이 줘. 아, <웃음> 어, 야, 야, 야, 야. 렇게 많이 줘. 못 먹을 아니야. 아, 대신 어? 아, 이거 먹고 이거 먹는 거야? 아 아니야 사실 이거 몰카였어 이거 엄청 써가지고 아 그거 그래? 막 캡캡 떼고 난리났어 아니 나. 이거 몰카 안 찍어? 몰카 찍고 있는 거 아니야? 안 찍는 거야? 아, <웃음> 야 이거 당황스럽다. 오 어, 이거 엄청 신기하다. 이게, 이게 뭔가 이게 뭐 약초 다니는 거 몸매 데아 몸별 좋은 맛이 나는데. 안 돼. 와 근데 이거는 쓰긴 쓴데 먹을 만해. 나 원래 한약 같은 거잘 먹거든. 아 나도 그런 거 좋아하고. 아, 홍사. 아 진짜 당황스럽다. 나도 이런 맛을 좀 좋아해. 그 한약보나 <웃음> 쓰잖아요. 하던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. 아, 못 먹을 정도는 아니.. 아니에요. 근데 조금 오래 남는다. 좀 쓴맛이 계속.. 아니, 목이 마, 막.. 목이 막.. <웃음> 아니 지금 다 먹어야 될 꼭? 아니야 그건 아니요. 다 먹어야 돼. 안한번 더는. 와.. 대박이다. 깜짝 놀랐다. 진짜.. 아니 몰칸데 그치, 이거 몰칸데 아, 이거. 그치, 아 몰카였어? 이거 망한 몰카였어. <웃음> 아 넣을 거예요. 어떻게 올 건데 이거 너무 잘먹 왔어. 어, 그러니까. 원래 이게 아니, 너희 막 뽑을까 봐. 아, 그래야 근데 재밌는 거야. 아, 뽑을까 봐, 입을까? 이것도 빼 놓으려고 그랬어. 이거 저까 아, 그러니까. 야, 그걸 대는 진짜. 아, 근데 몸에 좋은 맛이 나네. 아니, 나. 근데 이거 좀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먹자마자 뭐 이런 거? 아니, 아니, 아니. 안 했네요, 지금 고지 아, 아, 네. 안, 아니, 안, 안, 안거거거 해. 아니, 콜라 마신 없이 먹어가지고. 이거, 이거 통 편집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, 그래서 <웃음> 일부러 <웃음> 내가 한 입에 때려 넣어야 된다고 한, 네. 한 입에 때려 넣어야 된다고. 그래확 쓰니까. 이거 파는 거야? 파는 거야? 아, 아, 아, 아 파는 거야? 사왔어요 아, 나는 이거 어디서 만들어 놓줄 알았어. 그러니까, 나 통이 약간 만든. 집에서 만든 어. 느낌 아그통 그냥 그 가게 가서 이거 담아주세요 그거 왜컵 컵도 팔아가지고 아니 나그 이걸 갑자기 왜 주나 했어 나도 뭘왜겠네아 왜, 왜, 왜. 아, 이거, 아, 이거. <목소리> 아니, 그리고 컵이 두 개였어, 갑자기. 왜, 왜? 그러니까 <목소리> 세 명에서 먹는 걸 텐데, 티... 차, 차, 네오래 갑자기. 어허어. 이제 보니까 그비피 차가 있었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. 갑자기 어색하게 무슨 차를 내준다고. 어. <목소리> 아니, 나이트가 갑자기 차막 이제 갱에서 꺼내라고. 여, 여, 여기 한창 어, 뭐, 가자 얘기하고 있는데, 어. 갑자기 이걸 따라주더니 <목소리> 그냥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너무, 너무, 너무, 너무, 너 건강해지는 맛이다. 네. 민호는 다음부터 그냥 이름만 올리고 일기 네, 뭐. 네, 그 멤버까지 오 그래 가, 가. 아, 민호 이제 못쓰고 민호 민호 민호 척크빨리 개크빨이었어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형저 아니야 이거 통제력 잘 먹었는데 이거 잘 먹었어 <웃음> 아니 생선은 내가 오래못 먹었어 진짜 음, 아, 아. t h a n you.